저 만두였다고. 여기서 핵심은못 가. 봐봐.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이거 찾아야 돼요. 공통점, 공통점을 찾아야 돼. 요 이트가 맞는 게 뭐냐? 이트가 맞는 게이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이 택틱이 땅주가고 이설관계이해요 이렇게 되면 어 요거라고 치면 만약에 저거라고 치면 저기 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출구가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뒤쪽에다 연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뭐를 필요하냐면 1번과 2번이 합쳐지는 부분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한글을 쓸게요. 딴 죽은 이제 딴 죽, 이 s 그 다음에 원어와원택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이제 이선행사이게선행사라면 여기 선임사라면이 가지 방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얘가 선임사이기 때문에. 여기 이티죠? 이티가 빠지는 대신에 여기에 뭐 들어가겠니? 자, 요걸봐 봐. 사람의 사문이야. 사문이다. 맞죠? 사문이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피치가 들어간다. 아까 이게 있잖아요. 이 전치사로 봐야 돼요. 이걸 전치사가 그냥 하나예요. 여러이 위치할 때어인인 전치사 인처럼 인인하면이 위치가 앞으 나가지. 그렇죠? 전치사로 봐야 돼 이거를. 그래서 얘가 같이 나갈 수도 있고요, 같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얘만 나갈 수도 있어요. 얘만. 얘만 나가면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이민족은 뒤에 남아 있어야 돼요. 어. 지금 이제 같이 나가는 경우수 이렇게 방비로면으로 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 그래서 나오고 싶어는 거야 어 뭐? 그렇지 컨테스탄트 남아도 있죠? 유지 즉중나서어까지 다운까지 이렇게 그렇지 어떤 방법도 있다 그랬어? 좀 아까 여기까지가 관계된다 0자가 한다고 칩시다 그럼 결국 마이민인즈업 어, 여기까지가 전치사니까 얘가 전치사고 얘가 관계정사잖아요. 얘를 이쪽으로 후치시켜도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마이민인즈 업이 이쪽으로 후치되면 그럴 때는 요자에 뭐가 나올 수 있어. 대신 나올 수있지 대신. 요거 없어요. 이거 있을 땐 이거 못써죠마이민인즈 업이 있을 땐됐써 주는 거 아니야. 어, 됐써 주는 방법은 얘가 이쪽 갔을 때만 써줘요. 너무 많은네요 그두 문장이 합쳐진 거라고요. 그래서 아딴주 차가. 영접할때딴 주는 뭐야? 한 가지 어떤? 기법이야. 기술인데 그 기술에 의해서 자 뭔가 참가자는 어떻게 된다. 그 기술에 서 참가자는 바로 어떻게 된다. 어 발을 사용한다. 유지진이 지푼 발을 사용한다. 자뭐 하는데 투 브링과 어포먼트 다운 이렇게 나왔잖아. 상대방을무링다운이니까 물어 뜨리는 들. 이러면 되지? 어, 이대로 써가면 되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영작 성수명인데, 어, 미리 주주할 게, 절치사 플러스 관계된의사 핵심은 요걸, 이미 치였수면 너무 흔한데, 이절치사로서 많이 민지가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 괜찮은 부분이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끝나나?